시동이 안 걸려서 이제 수리 센터에 가져가니까 찌꺼기가 꼈다고 해서 교체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건 이제 평상시 관리법 저희가 한 15년 동안 이걸 공급을 시켜봤는데 지금까지도 가보레 고장 없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존 집에 농장에 있던 이런 뭐그 cc오일을 썼었는데 그래서 막했었는지 <웃음> 했죠. 10년 동안 치파렐리 를 쓰신 우리 슈퍼농부인데, 우리 처음 알았어요?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죠? 예. 우리 또이 치파렐리를 대한민국 최초로 <웃음> 이탈리아에서 수입하신 우리 강사장님 모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슈퍼농부는 치파렐리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이 농가들이 모르는 치파렐리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 자리 중에 한두 자리가 병이 왔다. 그러면 아니면 맨 뒤쪽에 배수가 안 되는 좀 물이 고랑에 고이는 자리에 그 병이 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방지하기는좀 힘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걸 사용해서 부분 부분 사용할 때 치료약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용도로도 제가 한 번씩 자주 쓰거든요. 한 1년 정도 사용 안 하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기름 통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기화기가 있죠? 시동이 안 걸려서 이제 수리 센터에 가져가니까 찌꺼기가 꼈다고 해서 교체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제 평상시 관리법 지파넬리는 이 보시다시피 기화기 방식이 다이어프레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이렇게 저 받아주는 예. 밑에 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기름 밸브를 잠그고 기름을 완전히 연소를 시키든지 이제 태우면 되거든요 빼면 되는데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네. 빼면은 오히려 여기 어, 기아기 안에 보면은 네. 경막이 있어요. 다이어 프레임이라고 고무 재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굽습니다. 아유. 공기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기름을 채워 놓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등급이 FA, 음. FB, FC, FD 등급이 있는데 이게 최상위 저 등급이에요. 그런 분은 어떤 오일을 쓰셨어요? 제일 처음에 살 때는 이 오일을 제가 사서 썼거든요. 음. 어, 쓰다가 이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사러 갈 시간이 또 없다보니까 농가분들이 또 이거 한개 구매하려고 또왔다갔다 나가리...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기존 집에 농장에 있던 이런 뭐그 cc 오일을 썼었는데 그래서 막했었는지 <웃음> <웃음> 가... 예, 저희들이 이 기계를 공급을 시켜보니까 한 15년 전부터 공급을 시켰는데요 소비자분들이 일반 주유소나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저가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쓰신 분들이 한두 번씩 계속 이제 구입했는지 한뭐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근데 2, 3년 있다가 또 자주 들어오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걸 열어보면은 카본이 많이 껴있어요. 첫째, 찌꺼기가. 네. 네. 두 번째는 그 카본이 실린드나 이제 비톤 안에 보면 링구 안에도 다 이제 저 검은 테가 형성이 되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계가 고출력을 내면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그 네. 부분이 연소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기계가 출력이 낮아지더라고요. 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판넬리에서 이제 어 허가된 오일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오는데요. 음. 저희가 한 15년 동안 이걸 공급을 시켜봤는데. 지금까지도 카브레터 고장 없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여기가 지금 네, 쿠션이 있어가지고. 쿠션이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게. 어. 그렇기 때문에 홀로 맸었을 때 안정감이 이게 무게가 위에 실렸기 때문에 좌우로의 흔들림이라든지 한발한발 한발 걸을 때 휘청임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몸에 착 달라붙어서 그 내가 몇킬로를메고 있는지를 잘못 느낄 정도로. 그런 그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웃음> 여기 이 부분은 허리 위를 이제 받칠 수 있도록 넓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이쪽은 등을 이제 저 대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등이 안됩니다 그래서 열기가 등에서 나오면은 이 위로 이렇게가 분산이 돼요. 그물 이제 직접적으로 이쪽에 물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람 틀어도가 이제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늘리고 네, 어, 싶으면 이렇게 당기시면 또 늘어나고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 또 줄어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게 딱 안정감이, 안정감이 있는 느낌인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손 들고 이렇게 딱 내려오시면 돼요 이딱한번펄 털짝 면서그 양양은 이제 저 작물마다 틀린데요 마늘, 양파, 벼, 콩 옥수수, 대파, 깨이 종류는 한 10배 가까이 전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0L에 20cc 넣으면 10배를 넣으면 200cc인데 이거는 17L니까 17cc가 정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배는 뭐한 51cc 거든요 50cc나 50g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저장물 제가 한 10배 끌어라 그 하면 한170그 500짜리 2 1 단말용을 사 가지고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보통, 저, 바짝물은 600평에서 1200평 가능해요, 이게. 예. 액상을 살포를 해보거든요? 해보면, 이 뒤에 모터 펜이 달라서 그런지, 나가는 압력이라든지, 바람의 세기가, 그냥 비료 살포기도, 그, 되고, 이렇게 약도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 창고에도 있지만, 해보면, 이거만큼 이렇게 출력이, 바람 출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압력이, 바람 세기가, 어, 야객은 무조건 1 8 1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사용 해보니까. 이게 발음 속도가 한130 가까이 나와요. 125, 130이 나오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열이 나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모터도 그렇고 예. 엔진도 그런데, 이건 출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장시간 사용해도, 그대로 사용해도 이제 무립자가 그대로 이제 균일하게 날아갑니다. 이게. 여기는 바로, 슈퍼놈 집 바로 옆에 있는 예. 포도 농장. 예, 친구. 아, 집으시죠? 예. 두 분이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저희 초등학교 농장입니다. 근데 제가 마침 왔는데 이 치파레를 치셔가지고. 지나가다 진짜 우연하게 소리가 들려서 예. 한번 이제. <웃음> 그 무슨 이야기에요 인사가죠. 인사가죠. 몇 배로 치시는 거예요? 음, 5, 배. 저, 저게 뭡니까? 저 앞에 있는 게? 무인반제. 무인 반제 무인 반제. 네. 근데왜 근데 이걸 주세요? 재료 써야 될 때가 있고 네. 치파가 또 적합할 때가 있어. 아, 치파를 어떤 때 적합할 건가까 예를 들어서 병해가 좀 생겼다거나 효과를 네. 좀 직접적으로 빨리 주고 싶을 때 네. 치파를 저는 쓰고 있어. 아. 45도 굴적 캐시에요 이쪽으로 바람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이 작용하는 거는 45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걸 사용할 때는 너무 악셀레다로 끝까지 당기지 말고 조금 낮추셔가지고 조절해서 이제 물입자를 굴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증이 발견돼가지고 바로 어떤 치료라든지 그 예방을 바로 실시할 때 효과가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어... 이제 예, 포도는 잎사귀 어, 아랫면 뒷면을 맞추셔야 돼요. 방제를 잘하려고 하면은 잎아랫면들이 마주쳐가지고 물입자가 붙어 있어야 방제가 될수는 건지 이 떨어져 버리면 은 효과는 이제 좀 줄어듭니다. 이게 보조 용기를 열고 나서 뒤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240, 0 60, 80, 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평에딱 대놓고 양손을 딱저 누르면 이게 저 오일이 이렇게 당겨요 이 20이 원래 1리터 용이고 휘발유하고 섞는 게 어, 2리터가 40, 3리터 4리터 5리터인데 용기에 묻어 있는 것 때문에 2리터 열그 경우에는 60을 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40이나 50 정도만 들어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60을 넣고 요 요렇게 보시면은 요서 요렇게 까지만 들어가요. 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게. 대상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2리터 전후로 넣고 이제 닦고 이제 희석하시면 돼요 넣고 지금 보시다시피 용기에 이제 묻는게 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점점 모이면은 한 10에서 한20 정도가 덜 네. 들어가게 되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0자로 가는데 60자도 아무 지정이 없어요. 18일 앞으로 과수 할때 어떻게 하는게 정말, 그, 과수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지금, 뭐, 저, 사용하신 거 보듯이, 이제, 적당한 물입자를 묻혀주는 게 중요한 음. 겁니다. 이, 농도를 조금 얇게 하든, 조금 진하게 하든 간에, 이 과수는 흡수할 시간을 줘야 음.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이슬이 없지 않습니까? 하우스에는? 네. 그래서, 이슬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조금 굵게, 깨알 정도 크기로 묻혀주는 게 훨씬 방제율이 높습니다. 이야. 우리 치파렐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전국의 농가들이 많으시는데 이 치파렐리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농사 잘 지시고 돈 많이 버셔서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